철인치로 먹어볼까 연기치로딱한 마리 반을 튀겼지 바삭바삭 야들야들 닭다리 상날개 지금 바로 먹어보자 카운트 다운 30초 온다운드 배달도 돼요 먹고 난 뼈에서 이렇게 김이 막 장난 아니죠 와 음. 여기가 그 시내 한복판에 있다보니까 이게 주변에 지나다니는 소리, 뭐 말씀하시는 소리 이런게 들어가는데 어 되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죠? 환경음이 함께하는 리얼사운드 세번째 다리 처음에 봤을 때 튀김옷이 되게 얇아가지고 뭔가 약간 옛날 통닭 같은 맛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더 고급진 맛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새로운 느낌?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빠삭 <웃음> 되게 고소함이 극대화된 약간 그런 치킨 맛이에요. 요즘 치킨들 보면 다 약간 튀김옷이 두꺼운? 그냥 약간 크리스피한 치킨들이 많은데, 저는. 저는 이런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이게 얇은 느낌? 그래서 뭔가 부담이 안 되고, 좀 담백하면서 요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뼈두 개를 빼주고, 통째로 세번째 날개 처음에 여기 딱 봤는데 닭이 좀 쪼만한 것 같아서 어? 이거 너무 쪼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리도 세개가 들어있고 날개도 세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마리 반이 기본이라서 그냥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다리 세개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득 본 느낌? 괜찮은 것 같고 이게 감자랑 샐러드도 기본으로 같이 들어있어서 다른 뭐 치킨 브랜드 한 마리 가격 이렇게 똑같이 이런 구성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양념 감자. 와 근데 튀김옷 진짜 얇다 이거 봐요 요즘 맨날 그 튀김옷 두꺼운 것만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부산에 주로 있는 체인점이거든요 철인 치로가 그리고 서울에는 홍대에 딱한 군데 있대요 근데 청주에 생기면 좀 자주 시켜먹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딱 가볍게 먹으면서 맥두도 장 같이 하고 이러면 음, 진짜 맛있을 것같아 근데 감자 맛있다. 음! <웃음> 맛있어! 아니,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음. 어, 되게 익숙한 맛인데? 오 감자 맛인가? 저는 이걸 갓 튀기면 이 소리가 더 바삭바삭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튀긴 지 30초밖에 안 되니까 바삭바삭한 빠삭 소리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소리가 많이 나서 좀 신기했어요. 이게 살짝 식으면서 이 튀김옷이 굳어야지 바삭바삭한 빠삭 소리가 더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는 조금 아쉬웠지만 맛이 <웃음> 장난 아니에요? 이게 막. 한입 베어 물면 진짜 막 김이 막 이렇게 막 모락모락 피어나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갓튀긴 치킨을 리얼사운드 영상으로 찍고 싶었는데 이번에 철인 치로 서면점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방음부스가 아니어서 이제 주변에 막 환경음들이 막 계속 들어왔는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컨텐츠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막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이야기 하나 막 한번 들어보고 도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촬영이었어요. 맛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갓튀긴갓 갓 구운 이런 걸로 한번 해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아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또 오늘 영상 어땠는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더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뽕> 왔어요. 생했어요 아빠. 밥. 배고 없어. 아, 이 잘했어요. 아, 밥 먹었어요? 아니 지금 영이배고프초콜먹아 그래? 러 아, 그러면 하나 시켜줄까? 아, 진짜? <뽕> 응, 응. 여기 아, 배달 배달, 어, 배달 되거든. 아, 그 그래? 응. 러면 지금 아, 바로 하나 시켜줄게. 그래. 그래. 아, 어 치킨 왔다. 네. 네. <웃음> 아, 네, 감사합니다. 여보 치킨 왔어요. 여기서 먹자. 여기서 <웃음> 먹자. 어, 괜찮나요? 어, 배달 엄청 예쁘다. 박스 이렇게. 음. 음. 아, 샐러드. 샐러드 먹고 싶었는데 원래 이거 이렇게. 어, 다 세트예요. 아, 이렇게 해서. 좋다. 오뭐 어, 엄청 많이 들어있네. 철 아, 이제 사 맛있다. 응. 아빠는 치즈볼 먹어봐야지. 음. 어 크림 치즈 덩어리. 아 여보는 어때요? 맛있다 맛있지? 응그지딱 내가 먹으면서 응. 자기가 엄청 좋아할 것같아응나 원래 치킨 껍데기 막다 벗겨 먹고 그러잖아요 응응 응. 튀김은 벗겨 먹는데 응. 이거는 딱이지? 응 두꺼운 거 맛있다 얇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깔 여보님 응. 또 먹을 거야? 아으아 <웃음> <웃음> 여기여기여기 큰살 있다 큰거 큰거 우와 맛있어? <웃음> 음, 개구리가 됐네 미영이가